안녕하세요 니선드도 지도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머 스튜디오의 꼬현빈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내사진을 자주 찍는데 실내사진은 막상 영상을 올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실내사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아 비율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사진이 그냥 좁죠 이럴 때는 캔버스 사이즈 아래로 내려주시고 어, 위에는 한110 정도 솔직히 양 옆은 별로 늘릴 필요는 없는데 음, 비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하진이 어, 한이 정도 하셔서 배경을 최대한 넓게 잡아서 늘려줍니다 패더는한1 정도 주시면 돼요 솔직히 안 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최대한 넓게, 최대한 넓게 잡는 이유는 너무 좁은 부분을 너무 넓히게 되면 늘어난 게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 보이긴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좀덜 보이는 편이 좋죠 그리고 마지막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좁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죠? 눌러주시고 봅니다 확실히 늘어난 게 보이죠 근데 어차피 뭐 잔머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울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나. 노이즈가 좀 약간 보이기는 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뭐, 상관은 없지만. 블러를 매겨서. 잘안 보이게. 이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다리를 늘려야 되겠죠. 우선 모델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다리를 늘리는 강좌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을 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 정도? 옷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하지만 손이 늘어났죠. 손이 늘어날 필요는 없으니까 지워버요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릎이 굉장히 위쪽에 와있죠? 그래서, 한번 잘라주고, 무릎의 위치를 재정립해줍니다. 재정립? 단어가 맞는다는 거? 여튼,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살짝씩 넣어주시면 돼요 의류 촬영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림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나중에 포토샵으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주름을 없애는 게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서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나중에 이거 다지우라고 그러면 한두 장이면 괜찮은데 뭐 옷이 많다던가 는 굉장히 골치아파집니다 일일이 다 지워줘야 되거든요 자, 다리는 된거 같아요 다리는 됐고 몸만 좀 살짝 펴서 모양만 좀 잡아주시고 배가 살짝 나와있죠 배도 약간 넣어줍니다 패션 쪽국이 굉장히 잔혹하죠 요새 루프 뭐 같은 거 찍으면 외국인 모드를 쓰기 때문에 키가 막180 이래요 근데 거기다 힐까지 지나서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는데 다리를 늘려요 엄청나죠 아 지금 보면 이 의상의 라인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걸 찍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살짝 더 넣어주고 일단은 글래머러스함을 위해서 살짝 빼줍니다 모양을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 너무 딸려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와요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라인이 있습니다 살짝은 튀어나오지만 너무 옷이 같이 딸려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사일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이 정도까지는 갈비뼈가 있겠죠 살짝 튀어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라인도좀 정리해주고 주름이 엄청나죠 안 데리고 입은 것 같아요 아, 몸이 끝났다면 혹시 중간에 에러가 날지 모르니까 우선 오케이를 한번 해줍니다 머리는 따로 하면 돼요 머리만 하시려면 고 이만큼만 잡아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비율과 안 맞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신을 다 가지고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은 머리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머리를 안 감았나? 이렇게 볼륨이 없게 촬영을 하는데 좀 헤어 좀 해줄 수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와, 눈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살짝 내려 보겠습니다 너무 내리면 또안 되겠죠 코도 살짝 좁혀주고 아랫입술도 살짝 위치 자체를 조금씩 올려주면 얼굴을 좀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행했던 뭐 앱에서 얼굴 동안 애기 얼굴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얼굴이 짧아져요.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서 얼굴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얼굴을 좀 약간 짧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동안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넣어주고 이 부분이 살짝 넓네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전문적인 촬영을 한게 아닌 건가? 신경을 너무 안 썼는데. 모르죠, 또. 이게 컨셉이었을 수도 있어요. 실내 촬영은 뭐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살짝 넣고, 이렇 나오고,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해주셔도. 거리의 볼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깨라인을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또 목은 길게 할수 있죠 자, 그리고 비율을 봅니다 제가 너무 튀어나왔네 여기가 좀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없네요 그리고 보면은 조명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펑 터트린 거여 가지고 날아갔어요 이제는 핑마스크에 들어가서 아, 이것도, 이게 되게 좀 불편해졌어요 예전에 그냥 쭉 있었는데 개수가 많아지면서 여기 있는 조명에 컨트라스트를 좀맞춰야될것 같아요 어둡게 해줘 봐야 뭐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컨트라스트를 살짝 낮추고 하이라이트도 약간 내려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조명을 추가해 줍니다. 너무 밝아지면 안 되겠죠? 오케이, 됐고. 발 부분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조명을 좀. 쪽만 다시 주고 지금 위에가 너무 세요 위에서 조명 한 개만 터트린 건가 모르겠네 자 여튼 목 부분도 주름이 있어서 뭐 좋을 건 딱히 없죠 주름을 없애줍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안 나와. 거슬려서 안 보이는 게더 나아요. 오케이 됐고 그림자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지날 필요 는 없으니까. 됐죠. 그 주시고 모든 부분만 지워줍니다. 오케이. 그래도 좀 머리가 큰 감이 있네 아닌가 아니구나 <웃음> 위에만 봐서 그랬네 <웃음> 어깨가 너무 좁아서 그런가 측면이라 어깨를 살짝 넓혀줘야겠어요 자 아, 이젠 뭘 해줄까 피부 피부톤 피부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긴 한데 우선 보죠 어떻게 되는지 하긴 뭐 해봐야 아는 거니까 너무 밝아졌죠 한이 음, 정도 사진 자체가 너무 밝게 나와서 이런 주름들을 없애줍니다 주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품 사진 찍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먼지 없애는 거예요 블로우를 계속 불어주면서 찍긴 하는데 그래도 먼지는 쌓이고 특히나 뭐 마크로렌즈 같은 걸로 찍었다 뭐 제품 보정의 90% 정도는 먼지 지우는 데 사용합니다 보정 시간에 또 없나 뭐 이런 요령 같은 거하 괜찮겠죠 아닌가 없는 게 나을 거 같아 패치로 그냥 이렇게 밀어 주셔도 됩니다 힐링 브러쉬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힐링 브러쉬는 복불복이라서 어디서 뭘걸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잘안 씁니다 여긴 좀 정리해줘야겠다 너무 찌그러졌네 이제 다시 한번 세이브를 가지고 모델의 얼굴에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좁게 보이면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 그냥 지워버리게 되면 나중에 복구가 안 되니까. 그 그렇죠. 어둡게 아 여기가 됐구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해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 개도 그렇고 근데 어디서 뛰어올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가지고 해야겠네요. 이 부분 새로 나온 트랜스폼 우선은 그냥 한번 밀어보고 오케이. 이 정도 해서 새로 나온 건 아닌데 좀 많이 편해졌네요. 앞 머리가 지워지고 있으니까 티나네요. 그렇다면 저기만 지워줘야지. 원래 있던데 지워버려. 여기가 비어... 아, 원래 비어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렇다면 여기도 좀 세워놓고 다시봅시다 그래도 어둡네. 그럴 때는 펼쳐주시고 그냥 컵으로 커브로... 어둡게, 머리가 까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다 갈색으로 할까? 음, 그냥 본인 취향이죠. 갈색으로 해도 되고, 까만색으로 해도 되고. 자연 갈색 정도로. 오케이. 끝에가 좀 노랗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세이브 다시 한번 해주고. 안 보이겠지만. 오케이. 보이네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반짝반짝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랄까. 렌즈를 끼워볼까? 피부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해줘야 되니까. 파란 눈. 색을 좀 뵐까요? 너무 세죠? 오케이. 됐고. 이 아랫부분이, 위에가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밝은 부분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역시나, 가 아니죠. 역시나죠. 이렇게 묻게 되니까 꼭통정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색감 같은 것도 넣어줘야겠죠 색감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컬러 하는 방법은 많으니까 오늘은 이톤으로 가죠 컨트스트가 너무 세니까 이 정도 오케이. 이 I'm s a y 가 n g that. I'm s a y i n 세이브 a 중간 m saying that. I'm s a y 은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컴퓨 2020이 안 좋은 점은 음, 제 컴퓨터의 성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느려졌어요 2018 때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2014년형 i5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돌아가는 것도 다행이죠 살짝 너무 센데 색을 뺄순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인가? 음, 이건 안 쓰는 게 좋겠네요. 그냥, 컬러 이펙스로 색깔만 약간 넣어주고, 실제로는 작업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설명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런건데 실제 작업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 일 못하죠 <목소리> 이 정도? 색깔이 이상해 보이네요 됐죠? 실제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버리시면 안 됩니다 패션 사진은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전 이거 안 쓰는 사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한10 정도? 15, 20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자막을 치기 귀찮아서입니다 한번 치든걸또안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어차피 키도 나오니까 제가 뭐누는지다 나오죠 고 이제 머리만 좀 정리를 이제 피부를 해줄 차례죠. 피부는 아직 안 건드렸으니까. 아, 나 얼굴 너무 밝은데, 이 부분이. 세이브 피부 혹시나 다른데 묻어있는 데가 없나 확인해 보시고 머리카락은 없어도 되겠죠 집어주시고 너무 떡이 지지 않았나 중간중간 꼭 확인해 주세요 텍스처를 줘서 얼굴이 뭔가 자기주장을 할수 있게 피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피부까지 에 해버리게 되면 피부 작업한 거 다, 다시 다 올라와요 그리고 포트레이처 같은 걸로 지워지지 않는 아, 주름을 지워줘야 되나? 주름 지우면 이상하겠죠? 조금만 옅게 패디큐어로한 건가? 손에도 있나? 손에도 있으면 맞춰주는 게 좋긴 한데 안 했네요. 그러면 발도 그냥 두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심심해서 하는 건데. 네. 자 비교를 해볼까요? 자, 좋네요. 괜찮아졌다는 건 그냥 제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더, 더 이상해졌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자막을 언제가지고놓치고 20, 20분이 넘는데 30분이 되가네? 머리 쪽만 좀 정리를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집어넣을 텐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 여있으니까일부는 거. 긴있 거. 여죠이 거. 여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 뭐지 이런 잔머리들도 브러쉬로 싹싹 그어서 어차피 배경이 색깔이 없으니까요 이게 야외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도장 툴로 일일이 해줘야 되지만 어차피 실내 사진이고 배경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끝부분만 브러쉬로 잘라주고 회치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여기딱 붙여줄까? 빈 꽂은 것처럼 저렇게 되니까 되 이상하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게낫네요 오케이. 뭐더간다고 하면 위에다가 막 같은 거 하나 껴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건 실내 사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죠. 자, 오늘은 실내 사진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봤어요. 너무 실내 사진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면 그럼 아예 원본으로 잘라서 해야 되나? 아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스토리에 가서 많이를 올려주면 원본이죠. 네. 오늘은 실내 사진 작업을 해봤습니다. 음. 다음 번에는 뭘 할지 모르겠네요. 네. 아 자막을 넣어야 되나? 30분인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